안녕하세요 너보다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요새 무릎이 아파서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절이 묵직하게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해주는데 운동은 참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이 와 많이 와서 눈길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면서 다녔기 때문인지 아니면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작스레 빨리 탓, 걸어다닌 탓인지 최근에는 오래 앉아만 있어도 무릎이 너무 아프네요. 오히려 앉는 것보다 차라리 서서 걸어다니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호대도 무릎 보호대도 꺼내서 착용하고 있고요. 근황은 이렇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촬영 예정 컨텐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월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는데 이때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보려 합니다. 물론 무릎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요. 첫 번째는 재활 운동입니다. 수영이고 2월 내로 촬영해 볼 계획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이 언제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닫기 전에 최대한 빨리 촬영해 보고 싶어요. 재활 운동이랑 허벅지 무릎 강화 운동 하면 수영 수영이라 그러고 다들 말씀해 주시고 떠올리시는데 이건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해 보고 재활 운동을 바로 수영으로 시작해도 되는지 아닌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6월에 담당 원장 선생님께서 수영이랑 자전거를 허락하시긴 했는데 개인적인 무릎 컨디션이랑 수영이랑 운동 강도를 생각했을 때 수영이 저강도 운동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사실 좀 겁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가서 예약을 하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자전거인데 자전거 1월 초에 약속이 있어서 한 4km 정도 자전거를 탔었어요.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는데 이게 불안하면서도 꽤나 괜찮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자전거를 타고 약 10km 이상 라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몸이 너무 추운 상태에서 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실외 온도가 한 10도 이상으로 오르고 나서 도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등산입니다. 음 어느 정도 정말 낮은 산 정도 등산인, 등산은 인등산 등산인데 약간 산책에 가까운 거 정말 천천히 오르는 것을 촬영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올라가던 산이 있어서 아는 장소를 주변으로 높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다녀볼, 다녀보려고 합니다. 사실 등산이 무릎 부하가 제일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날이 풀리는 3월이나 4월쯤에 촬영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취미생활이고요연골연화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 멘탈관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브이로그 방식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볼링입니다. 사실 볼링은 재활운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욕망과 취미에 가까운 운동이라서 과격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살살 가서 톡톡을 굴리는 형식으로 해서 요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좀 행복한 걸 찾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연도 한 100게임 정도만 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단한 번도 1년에 30게임을 넘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 연도에는 꼭 100게임 정도 쳐보고 싶네요. 다음은 그림이고 저희 너포다 채널에 귀여운 너구리 있는데 이 너구리로 한번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출시해 볼 예정입니다. 요래저래 한번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떠올려서 시도해 볼 예정이고 더 이상 자세한 건 비밀입니다. <웃음> 다음 세 번째 제 취미는 사진 촬영이에요. 최근에 프로필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렸듯이 제가 미러리스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것 저거 사실은 찍어보고 싶은데 음 카메라로 찍으면서 휴대폰으로 찍기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제 지금 휴대폰 노트9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사실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찍기는 약간 기능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야경이라던가 아니면 프로필 사진이라던가 인물 사진을 찍는데도 제가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는 안 나와서 사실 이거는 제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용, 아니 그러까 미러리스 이용 방법을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제가 내년이나 아니면 뭐 이번 년도 말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아 일단은 사실은 이번 달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면접들이 조금 있어서 면접도 있고 컨디션도 안 좋기도 해서 영상을 오래 쉬었고 지금도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획 짠 거는 요거 정도까지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최대한 실천을 해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 드리고 싶고 멘탈 관리에는 멘탈 관리에는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네요.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펑펑 떠오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해서 추가적으로도 더 영상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건강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매주 재활운동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누워서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찾아서 요런 거는 짧게 짧게 1분에서 2분 내외로 한번 모아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놀러오셔서 궁금하신 거나 힘드신 점 이렇게 쏟아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다 들어드리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드릴 테니 종종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